우선,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를 예로들겠습니다 진짜 안내 카드의 납입일에 납입을 안하면 다음날 문자가 옵니다. 오, 그때는 미납이 됐으니 확인해달라. 신용카드 단기 다출이나 리볼빈이라도 해서 연체를 막고 싶다. 그러면 연체가 되기 전에 실행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6월 비이나 단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화 안내 문자가 계속되다가 상담원의 전화가 옵니다. 이때는 전담원이 여자분이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부드럽게 전화로 안내를 해줍니다. 카드 사용 중지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문자를 받고 답변을 하면 카드사용이 바로 풀립니다. 그나마 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용정보 뭐 공유안내 미납이 계속되면 다른 카드사에 알려 신용상태가 공유된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때라도 납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 하락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우편도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탈 카드사에도 일제가 공유되어 다른 카드도 막히고타 금융권에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또 받아서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이 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 연차를 갚으면 한도는 다시 살아나고 갚은 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만큼 단기나 장기대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하락과 신용팀에서 전화 카드 한도가 하락하고 남자의 딱딱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납이팔 거냐고 언제까지 납이팔라고 며칠 지나게 되면 그 태도는 고압적으로 변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할 거냐고 1금융권에서 그나마 이정도는 징틀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이 며칠간 지속됩니다. 연체됐다는 우편도 옵니다. 카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연체 금액을 갚으면 한도가 돌아오지만 한도가 깎이면 갚아도 한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카드 사용이나 현금 서비스는 쓸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커집니다. 최후 고지의 전화 공용권에서 불량 채권을 2주 이상 가지고 있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갚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1금융 은행에서는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 점잖게 타이르듯 의사를 물어봅다. 정말 우리 은행에서 뭐 지정자님이 너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셔서 저도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장님잘 계시죠? 신용정보사 2관 꼭신용정보사 아니더라도 대부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연체금액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게 채권이 팔립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 10분의 1이 10분의 1 20분의 1 이상으로 싼 가격으로 내 채권을 남립니다. 이후에는 법적 조치 채권 감에 지금 명령, 압류, 경화 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